안녕하십니까 천일국 하나님의 왕국 1구 여러분 종족 왕과 왕비들과 1구 여러분 <웃음> 욥기 10장 네욥기 10장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제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시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자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시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 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이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고 있기 때문이냐이다. 내가 머리를 높여들면 주께서 젊은 사람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은 아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날이 적지 아니하이니까.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 야이다. 아주, 아주. 자, 먼저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우리 욥기일장 갑시다. 욥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사람도 몰라요. 놀라운, 놀라운 부자예요, 놀라운 부자. 그 일반 사람들이 욕이라고 생각할 때 욕는 그냥 무슨 일반 사업, 뭐 개인 사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그 차원 아니에요. 얼마나 큰 어, 자산이 있는지 보자예요. 아, 욕기 1장 3절. 자, 2절에, 3절에 어. 읽겠습니다. 욕기 1장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7000마리 양. 낙타가 3000마리요. 3000마리 낙타. 소가 500결이요. 500결 소. 네, 500마리 소인가 보네. 암나귀가 500마리며. 암나귀? 네, 당키. 네, 응. female donkey.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엄청난 재벌이었지 재벌. 그 당시에 재벌이야 재벌. 그러니까 삼천 어 마리 양, 삼천 마리 낙, 낙타, 오백 마리 소, 오백 마리 동기뭐라고? 암나귀. 그러니까 엄청난 농장이죠. 그 엄청난 어, 사이즈 소유하는 소유물들이에요. 그때는 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 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 소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 거야. 그쵸. 근데 여기는 소 500마리. 소 500마리 기르고 싶으면 그 밭, 잔디, 땅이 커야 돼. 음. 생각해봐 여기 농장들도 소 500마리 아니잖아. 여기 우리 국정농장 옆에 있는 그 농장 분 누구지? 그 양반. 음. 그 양반 이름 뭐지? 아유, 얼굴 보이는데. 알렉스. 알렉스 아니다. What's his name? 그그 음. 농부 농장 있네. 소농장. 그몇 마리 있나? 순마리순마리 음. 있는데 그렇게 땅이 넓어. 500마리 생각해. 500마리. 음. 양7 0마리그거보다 정말 20배 더큰 농장 필요한 거야. 오 마이 갓. 진짜 크다. 음, 양도 7,000마리 어휴. 그러니까 그니까소 400마리만 해도 엄청 넓은 땅이 에요말도안 돼. 말도 안돼 그냥.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그양 3,000마리. 오 마이 갓. 뭐래요? 7,000마리. 양. 오 마이 갓. 그거는 그땅좀 그거 생각. 그 규조 구조 괜찮아. 얼마나 커야 되는지, 땅이. 완전히 몇 산들이야. 한국에몇 산들 필요 있어. 그치? 그런 아기자기한 산들 몇 개? 아마 두개 필요 있을 거야. 그치? 7,000마리 양. 어, 두 개보다 더 많이 필요했겠다. 그치? 한, 한 다섯 개 필요했겠다. 7,000마리. 그것도 짱 부정한데? 한, 년이. 볼수 없을 거네. 참 놀라운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자, 다시 십장으로 나갈 때에. 근데 어떻게 돼? 욥은 근데 그렇게 부잔데 갑자기 질병도 나고 아이들 다 죽고 부인까지 다 죽고 자기 자산도 다 잃고 다 해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욥을 그냥 고통을 주고 싶으시니까 아니에요. 욥 욥기를 공부하게 되면 욥는 큰 죄를 쌓이고 있었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수 있고 또 자산도 많이... 그 자산을 어떻게 얻었는지 우리도 몰라. 그지? 그냥 있는 것을 알아. <웃음> 근데 욥는이 자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내가 착한 일 내가 착한 사람이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의식들과 좋은 어, 내의무하니까 나는 이런 복들 받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의식들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그냥 일관성 있게 하면 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축복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니다 그러니까, 욕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라고 생각했죠. 종.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모셔야 된다. 나한테 불을 더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 좋은 일 해도, 우리는 악한 마음을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일을 해도 우리는 좋은 마음을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아 얘는 조금 더 훈련 필요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딱 축복하지 않으셔요. 좀더 고생하게 만드셔요. 그다음에 그 고생 통하면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뭘 진짠지 가하짠지다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 에게 이거는 하나님을 물아 뭐야 물아 뭐야 하리스의 m e r 종이라고 만든 종 종을 종으로, 종으로 만드는 거 종으로 쉽게 기만면 거래 종종 종 거래 그데 하나님을 우리 종 아니에 요하나님은 우리랑 어, 거래하는 파트너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분, 이창조하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 환경로 살수 있는 이런 이 뭐야, 이런 자연에 이런 세계에서 살수 있는 창조주, 우리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은 우리한테 뭐 우리가 이거 저러고 주라, 내가 이거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이거 주라 할수 없어요. 그는 내고 할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경애, 경애 아니 say? t r a 션 거래의 관계 o n How 시고 하나님께서 부자 관계 n 죠 부자 관계. o 지 How 이 o you say? Pujak. 아버지 a k Pujak. Pujak. Pujak. p u j 돈 빼갈 수 있다.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내용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고통스러워도 고생을 해야 되도 아버지는 어 엄마랑 나를 만들었으니까. 욥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볼 때, 욥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지 않았어요. 거래? 거래. 거래, 거래종, 거래하는 파트너, 거래하는 상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죄예요, 큰 죄. 그렇게 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내실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욕는 사람들이 이런 거 몰리면 욕는 쉽게 말하면 거만해지고 있죠 하고 자기 자산과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줄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 나랑 살아계신 하나님 나랑 어, 나한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의 고민과 생각들과 내용들을 다 털어놓고 회개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관계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거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거 주라. 거래, 거래, 거래 관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폭발하죠.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로 불러도, 불러도 그런 믿음하고 있 폭발할 거예요. 파괴시켜요, 그사람또 파괴시켜야 돼. 그 사람이 가짜니까. 음?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고, 하나님을 사업으로 만들었요 하나님을 거래 의 상대로만 그 사람이 사실 멸망해야 돼. 아버님 위해서 참부모님 위해서 우리가 고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딴거 없어요. 사랑이 사랑. 아버님께서, 하님 본체로서, 나를 창조하셨고, 만들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지옥 갈 필요 없게끔 만드셨고, 또, 빛줄을 주셨고, 피를 주셨고, 그 피통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 아니, rule, rule 뭐지? 너는 no, 너, no, no. 성경 구절 어떻게 나오지? 요한교수 2장 27절에. 다스린다, 다스린다. <웃음> 왜 이렇게 한국말 몰라? 다스린다, 다스린다. 다스리게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 아니야. 우리가 잘났기 때문 아니에요. 아버님의 승리예 아버님의 승리.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님의 승리. 크리스토의 승리. 천의국 자체는 아버님의 승리. 네. 우리는, 우리는 천의국 지키는 거예요. 응? 왜그덥나이 집이, 집이 엄청 덥다. 여기 한 100도 넘어가는 거 같아요. 네. 30도. 네. 에어컨이 나오면 소리가 왜 에어컨 나오나, 없나? 켜봐 아빠 양목에서 너 짧은 팔이 급진 빨리, 빨리 켜. <웃음> 얘는 이불까지 입고 있네. <웃음> 하이젠. 어, 뭐라고 그고지아 어, 다스님.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아버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천녁과헌법 받을 수 있는 그 자체. 아버님의 승리. 네. 아버님께서 그 사기, 악한 여자들에 어? 계속 배신을 당하고 열두 어? 지파를안 나셨으면 은 이대왕님이 없잖아요. 이대왕이 없으면 전녁과 헌법도 없잖아. 이거 다 아버님이에요. 내가 있는 자체가 아버님 때문이에요. <웃음> 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아버님 때문이니까. 공산주의, 사탄주의 확실히 볼수 있는 자체는 아버님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알수 있는 것이 아버님 때문이니까. 천일구 헌법을 발표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버님 때문이니까. 참 어머님, 어, 차, 야, 야, 완성된 참으면 찾을 수 있는 아버님 때문에 하니까 다 아버님 <놀라> 나의 모든 능력들 재능들 다 아버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천이고 헌법 아래서 살수 있는 자체가 그건 아버님의 사랑이죠. 사랑. 아버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어? 어, 만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누군 어? 말이야, 어 뭐야? 길, 고통의 길. 근데 열두 지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열두 지파 중에 두 지파는 국진님하고 저 는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고 아버님께서 왕권을 찾으셨어요. 3대 왕권을 만드셨잖아요. 그다 아버님의 승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위구 헌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거지. 지금 이 좌파 사기놈들 서로서버 중국 어? 사기놈들 공산주의 뭐야 뭐야 어 무슨 커뮤니 파티 뭐지 공산당. 중국 빨갱이 공산당 놈들이 지금 미국에 어? 흑인들과 안티파 놈들랑 같이 붙게 하고 여기 미국 어 도시들을 불태우고 경찰 차들 불태우고 완전히 그냥 폭행을 만들고 폭동. 도시들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창축제 바로 3주 후에 당선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벌써 세인트 어, 루이스와 루이빌 켄터키주에서 총기 싸움들이 났어요경찰 나, 몇명 벌써 죽었고. 지금은 내전이 터지는 거야. 미국에서.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그거. 몇년 전. 우리 웨이트럼프 대통령과 아벨권, 마크로 코스모스 아벨권은 이게 어, 승리시켜야지. 이제는 실체적인 내전이 터진는 거야. 그 비디오 빨리 찾아봐. 두나지 말라, 빨리 찾아봐. 아빠가 그런 거 얘기했을 때 빨리 찾아야 해. 지금은... 어? 뭐야, 도시들이 전쟁터예요, 요즘. 또 6월 8일에 우리 총기 소유 랠리 데모가 있는데 수도 앞에 총기 메고 방탄조끼까지 다 있고 나가서 수천명 애국자들 어? 수천 랑 수도 앞에 가는 거죠. 청계 메고. 거기 어떤 사건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장난이니까. 미국 도시대부터 완전히 내전이 터지는 거죠. 소로스바이 공산주의 공장낭 놈, 빨갱이 놈들이. 뉴욕 소호 뭐다 그냥. Do a highlight compilation compilation riots highlight compilation 해봐 riots highlight compilation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10미터가 왔단 말이에요 10미터 코로나 발에서 사기 내용이 에? 중국 놈들이 우리 바이오 웨폰 화학물 무기로 미국을 공격했는데 그것을 그것이 미국을 멸망시키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 이거라니까, 이러니까, 이러니금 지금. 지금 이거야, 이거. 미국이 완전히 그냥 폭동, 뭐, 뭐, 도둑질 뭐, 뉴욕 소호 다왕한... 이놈들이 완전히 그냥 좌파 사기놈들이 다. 참, 이 사기꾼들. 자기 도시를 완전히 그냥 깨뜨려버리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성 폭행자들을 잡으라고 사탄의 엑기스, 뿌리! <웃음> 참, 완전히 그냥, 지금 뉴욕 도시, LA 도시 뭐다 터지고 있어. 요 시카고, 뭐 LA, 마이애미 뭐 다. 그놈들 막 들어가고 훔치고 막다 난리 치는 거예요 지금. 이놈들이 자기 인생에 이 좌파 바보 같은 유혹 좌파놈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 사랑하자 모든 사람 사랑하자 그런 바보 같은 어, 철학으로 50년 동안 잘 살았더니 어느 날다 터졌네요. 아버님의 후계자 상조자 한테있는 이대왕이 말했던 것처럼 터졌잖아. 좌파 사기 바보들 빈통들! 감정만 따르는, 에? 빈통들이. 자유와 책임, 책임을, 책임을 다정반든 정부는 너희들을 살리고 있나? 이 바보 같은 사기 빈통들. 정부는 그냥, 어, 너희들의 도시를 태워버리는 걸 그냥 보고 있잖아? 사기 바 빈 퉁머리 씨,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날려 지금 이거야. 아, 진짜 그냥 완전 내전이 터지는 거야 이제. 참 말도 안 돼. 하여튼 그 놈들이 이제 그 점점 시골 쪽으로 올라고 하면은 그 놈들 다쏴줄 거야 시골 시골 사람들이 여기는 다 총기 있어요. 총기 많아. 도시, 좌파가 운영하는 어, 도시들이 총기 소유 없지만 여기 보수가 운영하는 시, 어, 시골들이 총기 엄청 많아. 하고 나쁜 놈들이 집에 쳐들으면 많이 많이 쏘게 될 거예요. 많이 많이. 그러니까 철창 필요한지 여러분 알겠죠 이게? 에? 이제 알겠지 좋은 사람들이 어? 자기 가정과 자기 집과 자기 땅과 자기 사업들보 보할 수 없으면 은 이렇게 돼버려. 좌파놈들이 그냥 마음대로. 왜? 정부가 좌파놈들. 보해 보! 보. 하여튼 그냥, 그냥 터지는 거예요. 이제. 6월, 10, 6, 6월 8일에 우리는 다 저기 총리 메고 어, 수도까지 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몰라요. 완전히 내전터예요내전터예요안티파 놈들이 막 어? 어, 라스베이거스처럼 어, 총기 난사 사, 사건처럼 막부릴 수도 있어요. 정신 차라 바보같은. 그냥 이번 총기 대회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총기 소유 대회. 총 싸움이 날수 있어요. 어? 장난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어, 식구님들이 이쁘게 닥시로와 양복과 아름다운 치마와 철창과 에아시버와 어, 권총 들고 갈 건데 반탕 방탄 조끼도 입어야 됐다. 음? 이번에 폭동들이 막 터지고, 막, 그 수도에도 터졌다는 헤리스버그에서도. 필리, 필리델피아, 그다 펜스빈에 필리델피아, 헤리스버그, 어, 피츠버그 다, 다 어, 터졌어요, 벌써. 내전 전쟁들이 지금. 지금은 트럼프는 미군까지 모든 도시한테 보냈어요, 벌써. 몇 명? 7천명인가8천명인가 하여튼 이제 군인들이 지금 도시의 길거리에 큰 총, 총기와 총판탕조기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 안티파와이, 중국 아, 뭐야 공상당 좌파놈들이 내용 못하게. 들었지, 오늘 LA에서 중국 놈이 중국 놈 잡혔대. 중국 놈이 미군처럼 입고 총기까지 메고 일반 시민들을 막, 총기 난사상을 하려고 했대. LA에서. 근데 군인들이 그 놈을 잡았어요. 가짜, 가짜 놈이. 그렇게 하면서 미군이 했다고, 군대 미군이 했다고 이렇게 하려고, 어, 중국 공상당 놈들이 집어넣었어. 스파이들이. 니얼 왕이라고 중국 놈이야. 이 중국 공산당 놈들이 소로스랑 합쳐서 힘을 합쳐서 지하리 놈들한 힘을 합쳐서 지금 미국을 태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봐 해 여러분. 지금은 6월 달밖에 되아요 지금 10월 달 생각해. 철창 축제 때에 완전히 전쟁터리 될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여기 철창 축제 와야 돼. 왜? 우리 하나님 왕국 위해서 죽어라. 우리는 전쟁터에 가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국이 와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6월 8일 아, 수도, 벤질니아 수도로 가니깐, 종기 메고트 가니깐, 이런다기억아 기어 아, 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심하게 기도하세요.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될 수 있게, 많은 사람 죽지 않게, 안전하게 갔다 올수 있게. 지금은 장난이에요. 지금에 벌써 이데올로기 전쟁 넘어서 이제는 복동 전쟁으로 시작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다 알아요 미국을. 근데 이안티푸와 중국 놈들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 중에 준비된 시민들 많아요. 또 무서운 시민들 많아요. 공산주의 빨갱이 놈들 아주 쉽게 죽이시는 시민들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니까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되는 말준비 <웃음> 이런 심한 심한 심한 때가 왔어요 세계적인 혼란 세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 죽이려고 없앨라고 여러분 들었죠? 백악관 공룡했어요, 이놈들이. 이틀 전에, 며칠 전에, 그지? 그거 뽑아봐, 빨리. 백악관, 그, 경호실, 경호실을 불태워서, 이놈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 뭐야? 지하, 피신소, 지하 피신소로 가야 됐었어요. 이놈들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하려고 하고 있었죠. 이제는 그놈들이 세게 치고 이제 다시 군대가 나오니까 이제 이놈들이 다시 숨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놈들이 지금 계획을 다시 짜고 있어요. 아마도 어? 벌써 여러분한테 말했던 것처럼 일렉트릭 그리드 전기 시스템, 인터넷 시스템 다 공격할 계획이 있죠. 이놈들이. 이 공산당놈들이. 미국은 죽게 되면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라들 다 작용하자 파. 여러분노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에, 에 뭐야 일선 미국에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을 만들고 빨리 이놈들을 멸망시킬 수 있게 이 공상놈들 뿌리까지 뽑아야 돼 이놈들이 벌써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을 대통령 파워로서 군대를 전쟁의 시절처럼 이놈들 없애야 돼요. 계속 도시들 터지고, 터지고, 이놈들이 계속 넘치고, 어? 지방과 시, 어, 시골까지 나오게 되면은, 어, 여기 미크 코스모스도 전쟁이 납니다. 물론 도시들부터 시작하지만, 도시부터 문제 많이 생기죠. 그니까 러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거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도 우리 똑같은 순간에 오 5% 로명문을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음? 기록그 예정론 충지론하고 미래 열린미래론 음? 예정론은 틀렸고 충지론은 어느 정도 맞고 근데 열린미래론은 원리 입장이죠. 열린미래 뭐냐? 하나님께서 95, 96다 아시는데, 인간은 4, 5% 있어요. 책임분담, 그 책임분담 하지 않으면 실체화 될수 없는 거예요. 땅에서 음? <웃음> 그러게 에이 열린 미래로 이해가 되면 우리는... 우리 책임이 그요 책임이. 아니 예정론, 이 계신 어, 교기독교인들이 예정론님 믿기 때문에 아마일안 하고 있잖아요. 좌파놈들 싸우게. 우리만 좌파놈들 싸우고 있잖아요. 왜? 열린미래론의 신학이 아니깐. 이해하니깐. 이제 개신교 놈들 사람들도, 어, 사람들도, 점점 신도들도 점점 열린 믿음이 믿고 되겠죠. 점점 알게 되겠죠. 랍치는 뭐라고? 휴가, 휴가, 휴가가 고통이 오기 전에 휴가가 휴가 휴거 통하면서 모든 기독 믿는 자들이 다 하늘나오고 갔나? 100% 사기 그휴고 신화가 완전히 로커펠라에 지원했던 사기에 우리는 아무데나 안 가요. 우리는 고통 통과해야 돼, 통과 뚫고 통과해야 돼. 어쩔 때 젤로만이 고생해지. 아나 믿는 자들이. 전신일라 <놀람> 그러니까 그러한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시절. <웃음> 이 시절에 우리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욕처럼 바보놈들처럼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싸워도 우리는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정의로운 하나님이셔요 음? 하나님은 원망하면대 우리 싸워서 이겨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빨갱이 싸우에서 죽을 수 있는 네 하고 있어야지 빨갱이 놈들 이겨내요. 왜? 빨갱이 놈들이 착한 사람 죽일 각오하면서 했으니까 자기의 파워 위에서. 그 입장에서 기독교 아베권 기독교가 우리도 싸운다. 우리 죽는다. 우린 총기 들고 싸운다.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람들도 점점 총기 소유하자. 이런, 그, 뭐야, 사상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봐봐요. 뭐라고 어디였던 뉴타운, 뭐, 뉴타운 뭐랑? 뉴타운 t v 뉴타운 TV? 네. 그 양반도, 어, 총기 소유해야 된다. 조금 늦었지만, 많이 늘었지만 우리는 벌써 10년 전에 한국 국회의원들, 장군한테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작용화됐던 상태에서 어떻게 정기소유 시민단 줄 거냐, 이거, 지금. 보수가 세력이 있을 때까 해야지. <웃음> 다 작용화된 다음에 어떻게, 무슨, 지금, 어? 불, 어, 집이, 아유, 집이 불났다, 어, 어, 어 불, 집이 80%, 90% 태어난 다음에, 아 어, 어, 빨리 뭐물좀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할수 있나? 그 그러니까 아버님 말 듣지 아버님말 삼대왕과 가인의 아버말 듣지 한씨 어머니가 자기 영광과 자기가 신 되려고 하면 상의되어 바벨론의음냐안의대료안 한국 멸망시켰잖아요 승공 다 끊기고 총이 소유를 어? 토론 끊기고 그러면서 한국이 멸망됐잖아요 응. 한씨 어머니에 저주 때문에 한 시험에 사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기적인 사탄적인 나볼론의음료 신하 자기가 신들라. 이번에 뭐라고? 3 0명 어, 자기 뭐야? 천중어 불러 놓고 자기 아버님을 다실패했다고 내가 아버님 구원했다고 하면서 어? 뭐라고? 내가 여자메시라고. 미륵불도 여자고 <웃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 있나? 어? 자 똑같아 7년 전과 똑같아 더나빠졌지 그러면서 그 30명한테 어그 뭐, 그 30명 나온 나간 다음에 직원들이 다 일일이 전화하면서 예, 전저 전화. 그럼 그래, 오늘 말씀하셨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아서 <웃음> 그러면서 그놈들이 다폭했어 <웃음> 어, 협회도 뭐, 닫는다고 뭐, 이렇게, 그지? 참나. 벌써 끝났어. 한 시험의 욕심이 그냥 멸망으로 갔죠. 가짜니까. 공산주의 빨개니까. 정치 사탄주의뿐만 아니라 사탄의 부인이니까. 사탄의 부인 됐죠. 아버님이 이혼하고. 아니, 아버님께서 그렇게 많은 파워 있으셨는데, 언제 자파치지 않나? 한시 어머니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파워를 중독했지. 그니까 러 사탄, 사탄의 딸이죠. 가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와버려, 이대왕이, 이대왕이 그런 내용을 말했으면 여러분 다 욕했잖아!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자 미쳤다고. 에? 결국 여러분은 다틀렸잖아 틀렸잖아. 아버님은 틀리지 않았어요. 아버님 후계자 상속를 대신 이대왕이 틀리지 않았다고. 한시 어머니의 사기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가장 사기하는 놈들. 도둑 놈들. 그런 반역자들의 아, 저주가 크네요. 그런 놈들의 후손들도 아마 천위구에 못, 못 들어올 거야. 영원한 지옥 좌파 공산주의 나라들에 살아야 될 거야. 하는 나라 지상천국 천위구에서 어? 후손들이 승리적으로 살 거고, 평화국 경찰 책임도 하고 그래도 잘살 거고, 그래도 책임지고. 천일국 어, 하나님의 왕국 들어오는 것이 어려,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국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개들과 함께 일을 갈고 울고, 어, 위핑 뭐야 울고 포구 슬피. 포구 슬피 곡 슬피 곡 운노라, 어. 슬피 곡. 운노라. 어. 쉽지 않아요. 이민 그리시 뭐지? 이민 그리 이민 이민 응.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천이고 아니 망고 그러니까 혈통이 그 중요해요. 혈통 통하면서 아직 태어났으면은. 엄청 복벌했죠 이삭이놈들이 아버님 판약했어 배신했어 3 0세어조그안한돈 몇만원 때문에 팔았단 말이야 그놈들의 후손들이 불쌍해 사탄의 핏줄로 다시 갔으니 타락했으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작아져요. <웃음> 참 아버님 배신했던 사기놈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바보야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파워만 볼수 있어 먼 눈으로 미래 볼수 없어 파워만 추가하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살있있다고 생각했지. 다 암염했잖아. 사기놈들, 사기놈들의 조직에 사기밖에 나올 수 없죠. 서로서로 서로 등에 갈 질도. 응? 그러면서... 어? 자기 미래가 정말 깜깜하게, 깜깜하게 되죠. 미래가 없죠. 으흠. 내가 어떤 삶에서 어떤 선택 받는지 따라서 정말 천국 아니면 지옥에갈수 있는 거예요. 열린 미로는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뭐야 통계로 probability 뭐지 probability 확률. 확률 확률 확률로 미래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 미래를 알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수 미래가 아직도 안나타나으니까알수 있는 것이 없어요. 확률만 볼 수가 없는. 하리세 prediction 예측, 예측 예측만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예측을 하셨죠. 한 시어머니가 사탄이 됐다. 또한 성함의 나를 배신하겠다 할 거다. 그런 걸다 예측하셨죠. 예언하셨죠한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 이제 이 미래가 정하게 되는 거죠. 실패 미래. 한 시어머니가 지옥으로 가는 미래. 한 시어머니 따랐던 사람들이 사탄의 핏줄로 가고, 사탄의 가정이 되는, 천국을 못 들어오는, 지상천국도 못 들어오는, 이민할 수 없고. 처주 아버님 께서 몇 대, 동 안에 몇 대, 몇 대, 부 모가 악한 짓하 면은 몇대 간다고？하 셨 죠？12 대 라고？하 셨 나？13, 14, 14 대,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릴 거야. 만약에 천일국 들어오게 되는 그놈들의 후손들이 다 지옥에 살 거야. 지상천국들, 공산주의나 지상천국들. 정말 7대부터 뭐 7대, 14대 정도 아마 걸릴 거예요 그놈들이 자기 초상들의 부끄러움을 실패를 털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시간 오래 걸릴 거. 그 와중에 그 놈들의 후손들이 지옥에 살거예 지옥. 잘 사는 부와 풍류가 있는 자유와 책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일국에 들어오니다 대가죠 대가 정의로운 대가 이놈들이 크리스토를 작은 돈위에서 팔았으니까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세계를 지금 뒤집히시는 거잖아요. 사탄의 왕국들과 사탄의 세력들이 점점 어? 멸망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탄은 싸우고 세게 싸우려고 하고 있습 중국 공성당 조이소로스와 앤티파와 이런 폭동운동을 통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 내전. 미국 내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운동들이 세계적으로 터지고, 특별히 유럽적으로 터지고 가고 있지, 지금. UK에도 이런 어, 좌파 폭동 운동들이 시작하고 있죠, UK에도. 이러한 세계적인 전쟁을 만들려고. 알렉스 존스의 아들도 공격 당하더라고. 보니까 알렉스 존스의 아들이 11시 정도 오스틴, 텍스스에 그 콤비니 들어가면서 라면 살라고 하고 있었대, 라면. 요즘 미국 람들 라면 좋아, 좋아해. 라면 콤비니 그 어, 주유소가 살라고 했는데 어떤 흑인 그 사람이 들어와서 막훔쳐가고 있대. 내가 지금 데모하고 있다고. 미친놈이. 미친 자기가 데모한다고 뭐 하기도 훔칠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서 야너 뭐하냐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막 때리는 거야 미드까지다 나왔어 그러니까 알렉스의 아들 렉스라고 렉스 렉스, 렉스. 왕이란 뜻이야 렉스는 네, 어, 뭐야. 렉스 존스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어 어렸대 어렸대 근데 갑자기 정신 차렸다가 달려갔다가 달려가서 그놈을 펀치펀치하고 그랬대 싸웠대 근데 그놈이 왜 나를 치냐고 내가 데모하고 있는데 내가 피해자냐고 아니, 이놈이 들어와서 계속 훔쳐가고 또 다른 사람 때리고 때리고 하면서 자기가 데모하고그대 자기가 만질 수 없대, 자기가 데모하니까.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이만큼 이놈들이 세뇌, how do you say, uh, uh, handicap, 뭐야, uh, mentally traumatized.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드라마, 드라마. 방식이. 어, 진짜,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이 좌파 교육 때문에, 좌파 정글 때문에. 아니 자기가 들어가서 복동하고 있는데 자기 만질 수없다 자기가 떼모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많이 됐냐? <웃음> It's crazy. 그러면서 알렉스 존스 아들이 싸웠대. 참 착한 이 알렉스는 참아들잘 길렀어. 물론 부인하고 이혼했지만. 우리, 우리, 어? 아들, 딸들도 싸울 줄 알지. 아빠가 훈련해가지고. 너희들도 운동 잘했지, 어제. 에? 에? 응. 그치? 이제 신중신륙이도, 신주, 이 꼬마들도, 키가 커, 커, 어? 가면서 이제 50풀업도50 턱걸이도, 5 50, 0개해서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자, 집안 여자들이, 어, 왜 이렇게 턱걸이 못해? 반개, 반개, 반개, 지금 개. 어 꼬마 남자들이 50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남자와 여자의 힘이 달라 <웃음> 상체 힘이 달라 <웃음>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 이 병원경청 훈련 해야 돼 남자들의 힘이 다른 것이 배우게 돼 지적으로만 배운거 아니야? 실체적으로 봐 그러면 사귀는데 안 돼버려. 어? 자기 남편들과 어? 오빠들, 오빠들과 동생들 지키는 어? 여자들 될수 있는 가야 뭐만 돼, 알겠나, 여자들? 자, 이거 비디오인가? 그거 봐, 그 놈이, 그 스토어, 스토어 있는 사람을 막 공룡하는 거야. 한번 켜봐. 이거 알렉스 존스 아들 아리도 안 들어왔어. 아빠이 믿어봤는데, 이거, 이거. 그 봐, 그 흑인 놈이, 그 흑인 분이, 흑인 사람이, 그냥 스토어 오너를 막 공략하는 그 이거 렉스 존자 앞에 있는 백인 어그 그놈 젊은 놈어 짧은 바지 어 지금 치고 있지 그냥 그사람은 싸우고 있는데 어그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이제 뭐 싸움이 붙었지 근데 자기가 먼저 폭동 했는데 자기가 만질 수 없대 자기가 데모하니까 피해자니까 에 이거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이건 미쳤던 거예요. 이거. 음. 딴사람을 사업에 들어가고 막 흥취하고 나를 만주사 없다고 나그 떼모 하고 있시니까와 그다음에 그집 주인을 막 때리고 때리고 아 이거 말도 안 정신병이에요, <아니에요>, 평신병 <정신이>. 흑인들 흑인들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어떠한 좌파 도시에 사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전반 마찬가지. 흑인 커뮤니티 파괴했지 흑인 타운은 어, 뭐야 흑인 어, 인구를 파악했죠. 누구가. 백인 좌파 우울주의자들. 흑인들컨트롤하고 그러면서 복지재단 통하면서 복지를 받고, 받고 싶으면은 먼저 이혼해야 되는, 이혼증을 먼저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남자를 쫓겠나면. 그러면서 정부를 겨야 된, 그러는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없이 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인들 될 수밖에 없죠. 80% 90% 확률. 범죄인 될수 밖에 없죠. 하고, 그 흑인 마을들에 계속 마약, 마약을 부어놓고. 마약을 불법화 하니까, 마약이 깡패들한테 더 이득이 되죠. 더 높은 값으로 팔수 있을 거예 마약이 좋다는 얘기 아니죠. 근데 정부가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면, 깡패들이 득부터많아요 값이 팡팡팡 값이 큰 값으로 팔수 있어요. 깡패들이 만드는 마약이 더 위험하고 심하니까.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의 나라에서 위험한 것도 할수 있어요. 근데 위험한 것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정부는 절대로 돈을 안 줘요. 정부는 절대로 어 보호하지 않아요. 뭐 정부를 보호하는 말만 하지 사실 정, 정부는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 위기를 만들어 깡패들 지원하시지. 그러니까 낙하선 타고 비행기에서 점프하면서 낙하선 어? 훈련하면 그것도 위, 위험하죠. 죽을 수도 있죠. 오로발 사면 은 죽을 수는 있죠. 자동차 사면 죽을 수 있죠. 술 먹으면 문제 많이 만들 수 있죠. 천의구에서 술, 담배, 마약 그거는 불 법적으로 법 불법 아닐 거예요. 시민들이 자유와 책임을 써요. 부모들이 애들 마약못 먹게 하고 싶으면 애들 교육해야 돼요. 마약을 불법으로 만들어도 애들다마약 먹거든. 차. 지금도 마약이 불법이지요. 지금도 마약 불법이야. 네. 근데 애들이 다 먹어. 일반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불법으로 만들어서 그거 없애지는 거 아니야. 그걸 절대 안 해. 요 양심을 길러야 돼. 양심을 강화시켜야 돼. 부모교육으로 양심을 잘 교육, 어, 강화해야지만이 하고 부모 관계랑 같이 좋은 관계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이 선한 길로 가죠. 대부분. 보장이 없지만, 근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죠. 아주 소수가 범죄지수를. 또, 범죄지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이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철척이 있어요. 범죄인들 죽여요. 그니까, 러 범죄인 되는 이득이 없죠. 범죄인 되는, 어, 마약 판매자 되는 이득이 없죠. 위험, 위험 부담이 엄청 크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위험 부담이 작죠. 왜? 경찰들이 잡아도 도망갈 수 있으니까. 경찰들이 마약을 파니까. 많은, 어, 자파 도시들에. 마약의 판매자들 보호하고, 마약 판매자들이 경찰들한테 쉽게 말하면 비밀 세금을 주죠. 지금, 어, 뉴욕, 뉴욕 PD, 뉴욕, 어, 경찰관이 이것 때문에 걸렸죠 몇년 전에 범죄인들 마약 판매자들 하고 띠 어, 뭐야 계획서 있었어 조용하게 내물로 참, 그러니까 불법으로 만들어도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문제지 마약과 화학물의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 결국 그 마약과 화학물 먹잖아요. 생각 없이 책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니까 러 부모 교회 그렇게 중요해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전위구에 아버지 중심만 나요 아버지 아버지들이 아이들 훈련하는 어? 책임이 커요 아버지들이 평화군대로서 아 남자들 을 어? 강하게 훈련하는 책임이 있어요 여자들도 강하게 훈련시고 근데 알파 아절 알파 어, 남자 들이 대부분 선생 되는날에 약한 좌파 여 자들, 선생 들 거의 없 어요？그런 년 들이 약한 놈들과 악한 놈들을 만들 죠？그러니까 평화군, 경찰 훈련 이 그렇게 중요 해요. 특별히 또 어, 총기 소유 칼싸움 어, 브라질 주수등 근데 총기 소유 훈련이 제일로 중요해 왜? 제일로 큰책임니가한 발은 몇 사람 죽일 수 있죠, 한 발로. 그냥 이 파워를 주관할 줄 알아야죠. 우리 신만이도 어, 어 뭐야 축복받을 건데. 이제 너생일 언제지? 너2 1살 언제 돼? 네, 내년. 내년 2월달에 이제 자기가 총기 소유 젊은 왕이 돼야 돼. 응? 다 박수하고 있어. <웃음> 자기 형제 자매들이 박수해 주는 거야. <웃음> 총기 소유, 사무라이와 나이트는 뭐야? 나이트. 기사, 기사. 기사들이 항상 자기 무기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 무기는 자유를 상징하니까. 그 무기를, 무기는 자유를 지키니까. 그 무기는 에? 자유를 만드니까. 복군들을 드럼 심어주니까. 천일국 왕국이 자유와 책임 무기들이 시민들이 많이 많이 있는 범죄인들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착한 사람들한테 아주 자유가 많은 나라죠. 아, 범죄지수 통하면서 파워를 잡, 잡으려고 하는 자파놈들한테 우리 무서운 나라죠. 자파놈들 복동 잘하려고 하면 은 천둥 번개 맞으니까. 못만데 <웃음> <웃음> 알겠나, 이 젊은 놈들? 아, 어, 자고 있나? 코멘트 가 보자 자고 있는지. 못만데 알겠나? 응? 어? 흐 <웃음> 안자고 있구마 <웃음> 음? <웃음> 어 이경이 왔구마 어어 어, 이은이 그래 인정이 유라고 다 왔구마 하여튼 이경아 너 남편이랑 너 젊은 왕 남편이랑 어, 오늘 잉어 잡고 있다 잉어 잉어 잉어 햄버거 만들고 있어 지금 <웃음> <웃음> 몇 시야, 몇 시, 몇 시야? 어! 자, 어, 우리, 천문인 기념관 빨리 가야지. 천문인 기념관 거고, 어, 가영 으로분 엄마. 어, 우리 천문인 기념하고, 가고, 어, 우리 전 회장님한테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지적하고, 이제 지시해야 돼. 그니까, 러뭔분알겠나 여러분?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잘나게 리면아니 우리 책임 분담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했기, 잘, 잘할 잘잘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못했을 때 우리는 책임을 책임을 치고 어? 그런 성숙한 아들, 딸들과 그런 성숙한 무사들과 그런 성숙한 평화군 경찰 군인들과 경찰들과 종족왕과 왕비를 대하지만이 아버님께 영광 돌리고 천일국을 빛나게 만드는 자유와 책임의 나라 네? 범죄인들과 사탄놈들이 무서워하는 나라 그러나 살아나, 사, 선한 사람들과 사람 사는, 선한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일국 지상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회 되겠습니다. 빨리! 정성 많이 드리고, 우리 위해서 기도 드리시고, 6월 8일, 우리 큰, 어 무서운 총기, 어 소유, 수도, 수도, 수도에서 총기 소유, 대회가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기인 분들, 우리와 함께, 어 일선에서 와서 참석할 테니, 어 우리는 인스타그램 통해서 라이브로, 라이브로 하여튼 뭐, 하여튼, 어 아니면 그 날에, 사진도 올리고, 뭐, 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고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철창축제 위에서, 죽음을 강화하면서, 철창축제 위에서 준비하고, 오시는, 어 준비를 빨리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 하루빨리 올수 있는, 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죽으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얼렁나이다. 아주, 아주, 아주. 자, 참모님, 기념한 갑시다. 아주.